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공급 113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현관을 열자마자 정면에 중문이 보입니다 왼쪽 벽에는 큼직한 전신 거울이 있네요 거울이 크다 보니까 시각적인 공간감을 확장시켜주고 조명을 증폭시켜 주네요 오른쪽 벽에는 행인 타입의 화이트톤 신발장이 있습니다 넉넉한 수납함 뿐만 아니라 서랍장부터 우산꽂이까지 내부가 정말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죠?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로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현관 가까이에 거실 화장실과 작은 방이 있네요 거실 화장실부터 살펴볼게요 욕조와 세면대 쪽에 조명이 분리되어 있고요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은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은 수납장의 문을 활용해서 배치됐네요 수납공간이 참 다양한 크기로 잘 되어 있죠 거실 화장실답게 욕조도 잘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과 마주보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큰 창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요 창문을 열면 바로 효창공원 압력 4번 출구가 보입니다 이집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네요 문 옆에 화이트톤의 옷장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거가 4개씩이나 배치되어 있네요 자주 입는 옷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겠어요 문 바로 옆에는 콘센트, 조명 난방 컨트롤러가 각 방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집의 하이라이트 거실입니다 화이트톤과 우드톤이 매치된 인테리어가 심플하네요 창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바깥뷰도 한번 봐야겠죠? 작은 방에서도 볼수 있었던 효창공원 압력 4번 출구가 바로 보이네요 고층이라 그런지 시야가 확 트이죠? 아트월은 대리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인테리어를 했네요 아트월쪽에 벽걸이 TV 배치해 놓으면 인테리어에도 한몫 하겠죠 자 거실과 대면형 구조인 주방 이동할게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 냉장고를 두는 곳 주변으로 수납 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전자레인지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수납장인 줄 알았던 공간에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쪽도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죠 아일랜드 식탁까지 포함해 D ㄷ자 구조라서 수납공간도 이동 동선도 참 좋습니다 오븐과 인덕션이 옵션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대리석 느낌의 상판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죠 TV 시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 컨트롤러 역시 있습니다 개수대 바로 위에 창이 이렇게 크게 나있어서 거실과 마통풍 구조입니다 다용도실 살펴볼게요 창이 나있고요.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문을 열면 대피 공간이 나오네요. 다용도실과 대피 공간이 함께 배치된 구조네요. 나머지 두개방 이동할게요. 와, 두방 사이 벽면을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놨네요. 아이디어 정말 좋은데요? 중간에 간접 조명이 설치된 곳에 아이들 상장이나 트로피 등으로 인테리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역시나 창이 나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 바로 옆에는 옷장 옆면을 활용한 수납공간 배치되어 있네요. 옷장 내부도 궁금한데요. 칸마다 행거가 달려있어서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고요. 한쪽은 거울을 배치해서 화장대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 서랍장까지 옷장 하나가 여러가지 기능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와 붙박이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드레스룸과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TV를 설치하는 공간도 나있고요 간접조명까지 정말 끝내주네요 칸마다 행거도잘 되어있고 서랍장까지 넉넉합니다 TV를 두는 곳 상판이 대리석이라서 더 고급스러워 보였나봐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도 살펴볼게요 전동 빨래건조대가 있고요 창을 통해서는 거실과 첫 번째 작은 방과 같은 바깥뷰 볼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실외기실이 배치되어 있네요 자 드레스룸 이동합니다 화장대 쪽 조명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요 이 화장대는 수납공간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열어도 열어도 계속 나오는데요 와, 칸도 실용적으로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장대와 마주보는 쪽에 펜트리 형식의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안방 화장실입니다. 샤워기 쪽 투명 파티션이 빛을 반사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참 환하고 깨끗해 보이죠 양변기위 거울은 수납장 문에 배치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쪽에도 배수구가 있어서 샤워 후에 전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젖을 일은 없겠습니다 양변기 옆에는 볼일을 보면서도 문 열림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채널과 함께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공급 113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살집채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사랑이 됩니다.